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귀계룡 푸루프르입니다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만들 작품은 약간 징그럽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모른 작품을 멋지고 웅장한 걸 많이 만들었지만 몬스터헌터에는 이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의미로 독특한 생김새를 뿜뿜하는 애들이 게임에 차고 넘치는 가운데 오늘은 그 중에서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푸루프르를 보도록 하죠 일단 단어 하나로 요약하자면 징그럽다 이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축축한 동굴에 서식하다 보니 눈은 퇴화했고 기괴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먹이를 집어삼키는 게 처음 예를 보는 사람들에게 뭔지 모를 꺼림직함을 선사한대요 하지만 가까이서 봐야 예쁘다란 말이 있듯이 많이 만나다 보면 이름만큼 귀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님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오늘의 작품은 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 나도 클레이 도전해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푸르푸르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인도가 낮은 만큼 작업단계는 두 개밖에 안됩니다 먼저 1단계는 조형작업입니다 오늘은 캐릭터가 쉬운 만큼 특별한 밑작업이나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다이렉트로 조형완성까지 달려보겠습니다. 2단계는 배경작업입니다. 배경작업에서는 배경뿐만 아니라 저번 영상에서 배운 번개이펙트를 만들어 활용할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브리핑이 끝났으니 바로 작업에 들어갔도록 하죠. 1단계는 조형작업입니다 오늘은 회로가 캐릭터 내부가 아닌 배경에 들어가는 관계로 시작은 편하게 몸체부터 만들면 됩니다 오늘 만들 푸르푸르의 몸매를 요약하자면 그... 뭐랄까... 요리하기 전에 미리 꺼내놓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몸매 같은 경우는 약간 통통하게 그리고 팔다리는 몸매 크기에 비해 약간 짧은 비율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머리가 정말 포인트인데요 일단 어디가 머리고 목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 몸 길이가 목보다 더 길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몸매 조정이 끝나면 이제 땅 위에 설수 있도록 균형만 잘 잡아주면 몸매 조형은 끝입니다. 얘가 몸매가 기이해서 균형 잡기 어려워 보이겠지만 저는 균형의 수호자라 이런 것쯤은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징그러운 입을 할 건데요. 먼저 대략적으로 입 모양을 내준 다음에 마구잡이식으로 이빨 배열을 만들고 그 자리에 이빨을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빨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나 있는지 설명을 하자면 이녀석의 모티브라고 할수 있는 칠성장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둘다 똑같이 입만 안 벌리면 귀여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고증적인 부분은 잘 지킨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속을 여러 줄의 이빨로 둘러줬으면 이녀석의 숨겨진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입술도 둘러줍니다 저 앵두 같은 입술 좀 보세요 프루프레의 인기는 바로 저 입술에서 나온 것이니 여러분들도 입술 관리만 잘하면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피부를 붙여줄 차례인데 여태 만들었던 모노 작품과는 다르게 이 녀석은 비늘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피부 작업에서 대부분을 다 끝내줘야 하는데요. 이런 도구들의 뭉툭한 부분을 이용해 살짝 울퉁불퉁한 피부결을 살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식으로 전신의 피부를 채워나가다가 잠깐 날개쪽을 보도록 하죠 날개는 먼저 앙증맞은 손가락을 붙인 다음에 손가락마다 두툼한 살을 올리고 날개편 클레이를 붙여 날개막도 만들어줍니다 이때 날개막도 피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구로 굴곡을 내주시면 좋습니다 날개막을 다 붙이고 나면 얇고 힘이 없어서 아래로 축 처지는데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 날개막을 받쳐줄 지지대를 만들어 잠깐 붙인 다음에 다시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나머지 피부를 채울 때 경계선이 남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은 물을 뿌려준 다음에 손으로 잘 문질러주면 원래 있던 경계선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깔끔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다 굳고 나면 더 심하게 갈라질 수 있으니까요 피부가 어느 정도 전신을 덮으면 발가락까지 붙여줍니다 이 녀석은 다른 몬스터와 다르게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다 보니 발가락도 개구리발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단조로운 피부 질감을 넣기 위해 질감을 넣을 부위에 얇게 클레이를 올리고 도구 같은 것을 이용해 좀더 울퉁불퉁한 질감을 넣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도구가 없다! 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럴 땐 전문 도구가 아니라 그냥 빨대 혹은 커피 빨대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찍어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자료 영상으로 보여준 모습보다 더 장백하고 밋밋해서 뭔가 아쉬운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톤이 잘살수 있도록 약간 화장을 할 건데요. 중간중간에 핏기가 보이기 위해 옅은 핑크톤과 음영을 약간 주기 위해 그레이톤을 섞어서 쓰면서 전신을 좀더 생기있게 만들어줍니다. 화장이 다 끝나면 픽사티브로 화장이 완전히 고정되도록 전신에 뿌려주고 모델링 작업의 마무리로 입안과 전신에 유광 바니쉬를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전신에 바를 때는 약간 듬성듬성 바르는 것도 나름 좋은 효과가 나오니 굳이 꼼꼼히 안 발라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링 작업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에 비하면 매우 간단하죠? 그럼 이제 작품의 분위기를 더 내기 위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다음 2단계 배경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번개를 만들기 위해 기본 회로를 만들건데요 오늘은 필요 전압을 올려주는 DC컨버터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스위치, 충전단자 이외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이 USB모듈입니다 이번에 네온사인은 인버터를 거쳐야만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USB형 인버터를 바로 이 모듈에 연결해 하나의 전구처럼 만들 것입니다 이 부품 덕분에 저는 이제 네온사인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품들을 적당하게 숨기려면 약간의 공사가 필요하겠죠 인두기를 사용해 바닥판을 회로의 크기에 맞게 파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회로들을 집어넣어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절연 처리는 물론이고 바닥판에 회로들을 집어넣고 난 뒤에 확실하게 밀봉 처리를 해줍니다 아니 어차피 클레이머 올라갈 건데 이렇게 빡빡하게 밀봉을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이유가 한참 뒤에 나오니 일단 그대로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로도 정리 다했고 네온사인도 잘 빈다고 이제 뭘 해야할까요? 정답은 바닥 정리입니다 클레이를 바닥 모양에 맞게 잘 붙여가면서 바닥을 세팅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굴곡이 더 있는 세팅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바닥 작업을 조금 할 건데 너무 평평하면 맛이 잘안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번개를 할 차례인데 이번 번개 컨셉은 물가에 흐르는 전기 컨셉입니다 아 제가 앞서 설명을 안 드렸군요 이 녀석은 의외로 번개 속성 공격을 한 녀석이라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피크추 마냥 100만 볼트를 휘가기는 미친 녀석이에요 여튼 이 녀석이 바닥에 내뿜는 번개를 만들기 위해 3D펜으로 번개 모양을 어느정도 잡아준 다음에 이걸 그대로 네온사인에 붙여줍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네온사인을 여러개 잘라서 사용했지만 이번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터지는 느낌의 번개와 거리가 멀다보니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한 손으로 그림 그리기 하듯이 바닥에 번개 전부 네온사인 한 줄로 만들어줍니다 번개가 다 끝나면 안보여도 되는 부분은 전부 클레이로 바닥에 묻어 번개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오늘 바닥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한 특별 재료 모델링 페이스트를 만나보시죠 보통 아크릴화나 유화를 할때 많이 쓰는 보조제이지만 디오라마를 만든 사람들이 애용하는 재료 베스트3 안에 드는 재료인데요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바닥에 발라준 다음에 굳히기만 해도 진짜 돌바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색 자체는 흰색이라 굳고 난 다음에는 도색을 한번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도색까지 다 하고 나면 진짜 동굴 바닥 같은 투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도 살짝 도색을 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푸르푸르를 바닥에 묻혀줍니다. 여기에 추가 작업이 하나 들어갈 건데요. 축축한 동굴을 표현하기 위해 레진을 섞어 바닥에 깔아주고 이런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사는 푸르푸르한테도 레진 용액을 약간씩 끼얹어줍니다. 이러면 방금 물속에서 나온 듯한 느낌이 나겠죠. 이제 마무리로 저번 파도 이펙트에서 사용했던 개미디엄을 발라주고 바닥판을 마무리한 다음에 최종으로 저의 트레이드마크만 달아주면 기계룡 푸르푸르 완성입니다. 귀여우는 공포, 기계로 푸르푸르가 완성되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서식해 눈은 퇴하에 버려 덕분에 이명대로 기괴한 인생을 보인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다른 몬스터들에 비하면 둥글둥글하고 통통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처럼 귀엽다고 평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매끈매끈한 피부와 칠성장어 같은 생김새로 제 마음속 가장 맛있어 보이는 몬스터 1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번개 효과 테스트용 작품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동물 같은 돌바닥을 정말 각잡고 해보고 싶어서 모델링 페이스트도 같이 써봤는데 캐릭터의 분위기와 잘 맞아서 더 보기 좋네요. 나중에 좀더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해하거든 이를 이용한 재밌는 효과나 연출을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나니 자꾸 제 스스로 숙제가 늘어나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효과 연출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만큼 보람찬 건 없죠. 그러니 다음으로 만들 작품 역시도 오늘 작품보다 더 성공적일 것을 준비하며 남은 번개 연구 작품도 마저 잘 끝내보도록 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